오늘은 튀어나온 갈비뼈 그래서 튀어나온 갈비뼈를 닫아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곡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곽이 커지고 몸통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은 날씬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흉곽을 밑으로 잡아주는 운동들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자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분등이 있으신데 이거를 상체를 들어올림으로 해가지고 젖혀지신 분들 있잖아요. 보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흉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은 우리가 출산하셔서 임신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기가 이 공간에서 커지면서 흉곽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흉곽을 닫아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래 아가씨 때 가졌던 사이즈보다 두세 사이즈 더큰 상태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비뼈를 슬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오늘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몸풀기 운동으로 첫 번째 운동은 이 상태에서 골반은 일단은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점을 왼쪽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골반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오셨다가 다시 오른쪽 다시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렵지 않은데 얘가 되려면 이 옆구리의 요 근육도 늘어나 줘야 되고 여기 근육도 늘어나 줘야 되고 여기는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거울을 보시면서 하면 계속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은 유지하고 열고. 어, 다시. 약간 춤추는 사람 같죠? 둘. 그렇죠열번 해볼게요. 셋. 쭉. 넷. 다섯. 쭉 밀어주세요. 쭉, 여섯, 쭉, 쭉, 일곱. 이건 호흡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세우신 상태. 안 그러면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10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좀 빨리 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안 이제 어 잘못하면 이때 갈비뼈 있는 부분에 뭐 삐거나 아니면 담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의해주시고 수건을 잡으시거나 링을 잡아서 이 상태에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될수 있으면 다리는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다섯 단계로 나눠서 호흡을 하시면서 뒤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롤업 하시고 또 반대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 세세트씩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내리면서 복부 조이고 배가 떨려요. 다시 셋! 넷. 마지막, 다섯.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운데로 업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반대쪽 방향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들이마, 틀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때는 골반을 뒤로 말아서 동그랗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뱃살이 약간 접혀있는 게 맞아요.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더 내려가고 셋더 내려가고 넷 마지막 다섯 잘하셨어요. 천천히 업.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하나 하면서 배를 많이 조여주셔야 돼요. 근육이 떨리게 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 반대 방향 들이마시고 하나 어깨 내려주시고 둘셋 어깨 내리고 넷 다섯 후 하고 내려주시고 마지막 세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려서 하나, 둘, 어깨가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천천히, 업. 어, 그러면 배가 엄청 당기면서 아프거든요. 정상이에요, 정상. 다시 한번 더, 업. 다시 들이마시고,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다시 업, 아,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양쪽 갈비뼈 있는 데가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 당기세요. 그래서 웃거나 기침할 때 여기 엄청 당깁니다. 마지막 운동은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짧고 정확하게 운동하셔야 돼요. 팔꿈치를 이렇게 대주시고요. 아래쪽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주시고 위쪽 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세워주시면서 이쪽에 이렇게 까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번쩍 들어올리면서 무릎을 피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자세가 이, 틀어지면서 이상해지겠죠. 흉각이. 그래서 앞에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올리는 것부터 연습을 몇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 들어올렸죠.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데 무릎을 위로 구부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구부려야지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올리고 근데 우리 저번에, 저번 시간 배운 것처럼 어깨를 이 속곁 안에, 관절 안에 집어넣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 0 번밖에 안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밀지 않으면 얘가 꾸겨져요. 꾸겨지면 날개뼈 뒤쪽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얘를 주체적으로 밀셔야 돼요. 힘드셔도 아시죠? 올리는 거부터 3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지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열번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연습 삼아서 업. 쭉피시면서 앞에 정면을 응시하세요. 천천히 멈겠지 그래서 어깨가 아파막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주체적으로 미셔야 돼요. 저를 믿고. 둘, 밀고 그쵸 마지막 셋그쵸이 상태 유지! 버티기! 구부렸다가 하나, 둘, 셋, 넷 버티세요. 끝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부 조이면서,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어, 잘하셨어요. 어깨에 원래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어, 깨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지금 말고. 아시겠죠? 이 상태 다시 한번 더. 위쪽 다리는 세우시고, 아래쪽 다리는 구부려서, 발목을 최대한 플렉스, 굴곡시키셔가지고, 새끼 발가락 있는 데를 딱 찍어줘요. 그 찍어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업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쭉피면서이 힘을 이용해서 여기를 딱 눌러 주셔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그래서 어깨가 튀어나오면 소켓 안에서 벗어나면 통증이 생기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어 넣어서 하셔야 돼요. 다시 둘, 다시 업, 그렇죠. 다시 한번더 셋. 이번에 이제 열번갈 거예요. 셋. 이 상태에서 구부렸다가 하나, 후, 둘, 후, 셋, 조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어깨 운동 하실 때는 짧고 정확하게 해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했는데 잘 안됐어. 그럼 여러 분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걸로 끝내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랑 똑같이 한 번은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은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어깨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을 먼저 그게 좀더 수월하고 쉬우니까 그런 운동들부터 하시면서 조금 더 준비 단계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저항을 조금 더 주고 응. 무게를 주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기본기를 잘 다듬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짧고 정확하게 끝낸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